전국과 지옥 하하하 음... <웃음> 마마 왜 그러니? 오늘 엄마랑 싸웠어요 게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바로 종류 게임 한번 혼내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크게 화낸 것 같아서 후회돼요 자리까자내 방에 오지마 마마 저는 부모님께 대들었으니 지옥에 가겠죠? 하하하 <웃음> 지옥이 어디에 있는데? 헐 안드로메다 너머에 지옥이 발견됐다고? 너튜브에서 봤어요 스님 <웃음> <우와! 웃음> 지옥으로 끌려갈까봐 무서워요. 하하하하 <웃음> 사실 지옥 이야기는 자매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.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. 네? 그럼 지옥이 없어요? 지옥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야. 여기에 있네. 엥? 지금 힘들어하는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, 극락도 다내마음속에 있단다. 와...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. 진실한 참회면 충분하지.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져라.